요금 23장에는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 가르치신 비유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첫번째가 씨를 뿌려 놓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셋으로 구분하면 1절로 9절에서는 이제 베푸신 비유에 대한 내용이고 10절로 17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8절로 마지막 23절까지 그 비유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입니다. 오늘은 10절로 23절에 있는 내용 중에 한두 가지 중요한 도리를 들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주님께서는 심히 어렵고 심오한 내용을 세상에 있는 아주 근리한 예를 가져다 아주 가까운 예를 가져다가 풍부한 천국의 진리를 담아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므로 비유는 진리를 은폐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설명해서 깨닫게 하려는 데에 원래 목적이 있는 거죠. 못 믿을 자들한테는 몰래 그냥 꼭꼭 숨겨두려고 그렇게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에요. 못 믿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못 믿게 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못 믿게 되는 원인을 다 갖고 있어요. 다그 재료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그걸... 그렇게 쉽게 설명 비유로 설명하는 건데 그렇게 다치지 못합니다 이 10절로 12절을 아까 읽은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비유로 가장 알기 쉽게 얘기했지만 <웃음>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웃음> 그래서 가장 그 쉽게 말씀하시지만 아,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도리들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예언을 이, 인용해서 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 저희.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까, 사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더 빨리 해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그, 십자가의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캔벨 몰간 얘기도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그렇게 얄팍하게, 뭐, 아예, 저들이 영원히 아주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가리신 거다. 그렇게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나중에라도 이제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주님이 기회를 줘도 이 완악한 종자들은 스스로 그, 그걸 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강설 때 얘기 들었잖아요. 지지난주에 강설 때는 저들이 탄식하고 어찌할 거 하니까 길을 열어주었거든요. 주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방도를 갈려줬지만, 그이 완악한 사내들인 공의의 그 회원들, 지도급 인사들은 그다 명백하게 알고도 대항하니까 어찌 알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회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회계할, 분명히 이제 핑계치 못할 증거들은 주는 거지만, 당장의 그런 상태로서는 사실은, 그 말, 말을 말못 받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그 밭에 씨를 뿌리다가 밭 사이에 있는 길가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씨가 거기 떨어지면 그것이 밭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길가 표면 그냥 접촉되어 있어서 표면에 사람들이 밭을 가꾸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그 씨가 발에 밟히고 그뿐 아니라 공중의 새들까지도 이제 날아다니다가 거기에 씨가 있는 걸 보면 주워 먹고 가는 것입니다. 새들도 보면 이 씨가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뭐 장동리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저, 새들하고 전쟁하는 거지 농사꾼들하고 그걸 다덮 씨를 덮어 놓죠 그걸 그 겉으로만 조금이라도 드러나 있으면 새들이 다쪄먹고요 때로 와가지고. <웃음>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가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뿌려지기는 했을지라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기시를 결국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마음, 카르디아에, 그 표면에 떨어졌지, 그게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하나님 말씀은 실천적인 진리잖아요. 실천적인 지혜고. 그런데 그걸 실천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마치 새가 그 씨를 쪼아먹듯이, 이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다 취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기억조차 없어지요혹 기억한다고 해도, 내가 한번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 그렇게 회상을 할지 않죠 그게 나의 삶에 내 인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네? 내 삶의 행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말씀이 하나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을 안는다 말씀을 받은 본의와 부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으로 이게 다 포기하고 이걸 인격으로 누려가야지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걸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듣고 기억만 하고 있다가 또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기억은 하는 거잖아. 이게, 불, 이게 뒤에 보면, 이제, 불신자들의 공부와 똑같다고. 불신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 마찬가지인데, 도덕 공부한다고 도덕 선생이 되는 게아니요 도덕자가 된,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 공부한다고 성인군자가 되지 않아요. 도덕을 배웠으면, 도덕을 실천해야지 성인군자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이제 시험 보고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덕 시, <웃음> 시험 보고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운전면허 뭐 시험 보고 끝나면 다 잊어버리듯이. <웃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신자의 그 종교 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들었다는 것 때문에 신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대 후서 3장 말씀, 저기, 여기서, 그 길가밭이나, 뭐, 여기, 돌짝밭하고 가시밭 얘기는 깊이 안 하지만, 길가밭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그런 존재들. 이제, 교회 밖에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네, 기다리고, 교회 안에서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실천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멀리 하라고. 돌아서고 멀리 하라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에 고통하는 때가 이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에 이제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쓰는 거 아니에요? 순교하기 불, 불과 얼마 전에 <웃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이 위선자들을 그 피하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긍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무시하는 말로 회방하는 사람들,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거룩한 진리를 누구에게서 받았든지 그것을 자기가 계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생활로 증명하고 후세에 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인데 그 거룩한 말씀을 자기에게 전하여 준 이들을 부모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거역한다는 뜻이니 그러니까 사실 위에 있는 권세는 부모 일반적으로는 군사부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임금, 선생님, <웃음> 아버지 다 똑같다고 봤죠. 위의 권세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 왜 나보다 앞에 그런 사람들을 주는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의 경험과 지, 지식을 배우라고 하고 덕, 덕을 어, 따라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에, 내가 자식을 낳았어도 내 자식이 나보다 앞서 있으면 나한테는 부모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게, 그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배웠으면 아이가 선생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다 가르치려고만 해 배울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기는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지. 예. 네. 일반적인 질서도 다 무시해. 그리고, 그, 외형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나, 뭐, 이제, 권세,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제 선생노로하고 권위를 누리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그런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웃음> 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웃음> 예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되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형제요자매요 모친이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 모친, 윗권사도 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서가 완전히 달라, 달라진 거죠. 세상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질서는. <웃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단순히 혈연 관계를 표현, 그,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거룩한 사명을 서로 전하고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받들어 나가는가. 친소의 관계. 이거 말을 잘안 쓰는 말인데, 친하고, 친하지 않음을 함께 아울러서, 어 그, 이루는 말를 친소의 관계라고. 동역의 관계, 또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관계를 염두에 두고 쓰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부모라고 할 만한 사람에 대해 거역하는 사람들이 훗날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 이게 위로부터 난 열매다, 이렇게 보면 다 존중을 할줄 알아요. 그래서 나의 어린 뭐, 이제 저는 제가 물러나면 나의 어린 저기 뭐 사역자가 오겠죠. 주님이 세우실 건데, 저보다는 어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나이 갖고 그 사역자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 잘 받아서 전하는 걸로 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지. 어, 그 사람이 뭐 똑똑해 가지고 뭐 말, 말을 전하니까 내가... 거, 거기에 굴복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그게, 그게 안 바뀌면 이게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웃음> 그 아주 부약적 표현으로 생각하면, 폐가 하는 자하고 일가,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이게 언어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 언어가 안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언어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오히려 욕된 것으로 아는 악한 자들이 있다. 또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항상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활을 하고. 일이관지에서 이것도 잘안 쓰는 말인데 이게 이제 초, 초지일관한다는 말이에요. 초지일관은 처음 하나로서 이렇게 뚫 그걸 꿰뚫는다는 건데 처음에 그 품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말이죠. 음. 그 구별된 생활을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살면 안 돼요. 세를 받았으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일생을 보내려고 하는 간절한 심정이 없고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마음의 비위가 틀려버리면 무엇인지 해버리는 그런 악한 자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비위에 틀리면 다 틀어버리는 사람. 속이 배리 꼴리니까, 네? 속이. 그니까, 그리고 이제 무정한, 무정한 사람들. 무정하다는 것은 사람이 불인지심으로 서로, 서로의 정리라도 있어야 할 건데, 그런 정리조차도, 기본, 인간적인 정리조차도, 어, 잊어버리는 악한 자들 하나님 나라 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 서로 존, 존경하고 서로 어, <웃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새야되는데 이제 이용하는 존재 에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 그러면 다 무정한 존재가 되는거죠 그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언제든지 마음에 원한을 품든지 그 미움을 가지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배리 꼴리면 저 풀릴 때까지 그 복수할 때까지 그안안 안 풀어요. 절대 안 풀어요. 음. 참소한다는 것은 남을 헐어서 관계자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악한 자들. 이제 뭐 공연이 하는 거죠. 이건 공연이 하는 거죠. 시기에 가산 사납다는 것은 툭하면 폭력과 살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악질적인 성격을 가진 자들이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선과 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착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히 좋아해야 될 것들을 좋게 생각하냐?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지난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이 안진 베이가 일어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지고 지금 좋아하진 않고 의심하고 예? 아주 <웃음> 소문 못안 내게 할 자기네들이 지만 생각하고. 말이에요. 배반하여 판다는 것은 가론유다가 주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그 손에 컸으면서도 배반해서 팔았듯이 이런 악질적인 배반자들이 있어요. 다 배우고, 다 덕을 입었는데도, 팔아버려요. 자기 이해 상관과 관리, 자기 자존심과 관련, 자기, 그냥 악질적인 배반자들. 자고하다는 것은 스스로 뽐내고 자기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상 들여다보면 욕심과 정욕을 늘 행사하는 욕심을 부려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더 많고 명예를 더 취하고 부를 그 외에 실력을 더 키워 가지고 그런게 다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다 공부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자고 자고 하는. 것.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자신의 종교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족시킬 만한 동료들을 구하고 그런 스승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미적인 혹은 감정적인 혹은 현세적인 물질적 쾌락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쾌락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홍전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그렇고 켄학재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 자기도 거기 내가 김홍전 목사님 잘 안다고 하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원하는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 그분 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자기를 과시, 과시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자기 자기 에요 이런 사람들을 잘, 뭐,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도 다 이용하고, 하나님이 내신 사람도 이용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은 외형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그, 내용으로 보면 전혀 뭐,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웃음>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구별된 자로서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그리고 삶의 그 방도도 그러고 삶의 목표도 그러고. 그런데 외형으로만 아주 뭐폼 잡고 기독교인인 행세를 하지만 네모로는 아니, 아닌 거죠. <웃음>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이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요.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김호대처럼 경건하고 단정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그런 자들과 면대하고 혹시는 그런 자들이 그 디모데가 먹이던 교회 안에도 있었던 까닭에 그런 자들과는 상관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디모데처럼 경건하고 고룩하게 생활한 사람이 이런 악질적인 인간들과 접촉하게 되겠는가 할수 있겠지만 이런 악질적인 인간들이 외부에 있는 이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있을 것을 가리기.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은 우리 전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교만한 생각을 안, 안 버리는 사람, 욕심을 안 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걸안 버리는 사람, 돈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골, 이게 다른 약한 사람들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영향을 끼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나 헌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못하게 맞고 말이죠. 응.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야됩니다 응. 특별히 거기 악질적인 인간들이 살살 꾀어서 자기의 도당을 만들고 자기의 촉수를 만들어 가지고 쓰려는 사람들이, 특별히, 마음이 어린 여자들인 것을 바로 이어서 가르칩니다. 이런 인간들 중에, 이제, 연약한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넘어뜨려요. 얀내와 양불레처럼 <웃음> 그, 디모데 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뭐 외우고 뭐 아마 다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음.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자기를 배제하고. 인매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그럼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도 배우고 사사로운 좌석에서도 배우고 동기끼리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기도회를 한다든지 공부회를 한다든지 해서 배우지만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이제 열심히 뭐 배우러만 다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은 압질적인 자들이 가서 살살 꿰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고지 듣고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에 끌림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악한 길로 나가게 된다. 얀내와 얀불의 얘기가 나오고요.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한다. 여기서 이제, 그, 애국의 술사들이 왜, 피계의 파, 이제, 이제 피재양 개구리제양, 이제양, 뭐, 파리재양 뭐 생축의 제양, 우박,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피 제왕하고 개구리 제앙까지는 애국의 술사들이 따라서 해요. 그런데 티끌을 던져갖고 이로 만드는 건 못해. 그건 뭐, 하나님이 내신 능력이다 하고 못,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이, 이제, 뭐, 흉내는 내지만, 이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죠. 참, 제대로. <웃음> 그 그러니까, 예, 얀네와 양브레는 사실 디모데도 알고 다 이, 수신자도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웃음> 에, 뭐 여기밖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알수 없습니다. <웃음>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려운 자, 자, 자라고 했습니다. 아, 열심히 배우고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예?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길가밭에 이제 뿌려진 씨와 같은 자이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공중에 새가 와서 다, 그, 먹을 것을 다 빼먹어 간다. 새, 저기, 이제 씨를 먹는 것처럼 그 생각에 있던 것들 사단이 다 취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이 하나의 지적인 재료 정도로 그냥 기독교 진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직접 중요하게 사용되는 진리로서는 전혀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실질상 편익과 유익을 주지 않는가 달게 이제 차츰차츰 기억에서 지난 학기 배운 거는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일장 공부하고 이장 공부하면 일장 공부하고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또 뭐, 10장까지 공부하면 1장에서 9장까지 공부하면 다 잊어버려. 그또 반복해서 보고, 그것도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길가 바과 같은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반복해서, 또 들어서도 실천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기억을 하고, 그게 자기 체득, 체득되는 건데, 체득이 안 돼. 자기. 그냥, 머릿속에 있다가 다 없어져.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마음에는 전혀, 그, 마음의 표면에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웃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깨달음의 중요성이 뭐, 왜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살아갈 방도를 허락하시는가? 삶의 양식을 주시는가? 그리고 왜 그걸 깨우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걸 잘 알아야죠. 그래야 깨달음의 목적을 아는 거죠. 근데 <웃음> 깨닫는 게 이제, 그냥, 하, 아, 여뭐 신비하고, 뭐, 아, 이거 뭐, 대, 대차 대조, 그, 저, 뭐, 제휴법으로도 아,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쓰였고, 뭐, 대차 대조로, 이렇게 아주 배열도 아주 기가 막히게 되고, 그렇게 알긴 아는데, 그게 이제 누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걸 가지고, 자기 인격으로 그걸 누려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 방법을 쓰셔서 그런 말법을 쓰셔갖고 우리로 하여 금 그걸 예비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냥 수단으로 준 것만 가지고 야 놀라는 거예요 스스로 야 굉장히 굉장한 칼을 가지고 굉장한 뭐 무기를 가지고 굉장한 뭐 도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도구를 가지고 열매를 깨달으면 그렇게 도그 도구를 주셔서 깨닫게 했으면 열매를 맺어요.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그거는 스스로 어디 산속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사람을 피해서.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피해서 다니고 에, <웃음> 말도 안 붙이고 했었는데 이제는 일부러 찾아다니죠 나를 죽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덕성을 보이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음의 열매가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깨닫는 게 아니다. 그건 뭐, 그, 그렇게 해서는 얀내와 얀브레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리보성으로 들어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빌리보의 이름이 16장 12절로 15절인데, 사도행전.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성이요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이 성의 이성그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가 그 집에 다 세례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사실 지금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 나름대로 그 자기가 아는 지시가.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진전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그 마음을 더 열어 주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마음을 열어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그가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그렇게 준비됐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아 그가 어떤 구속사 안에서의 역할도 하고 자기 행보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루디아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다 해서, 들었는데 해서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했다는 말인데, 그 다음에 들어서 이해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카르데아를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귀로 듣고서 머리로 인식하고, 아,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청중한다는 말, 헬라어로 프로세케인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로 말미암은 어떤 결과나 목적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행하기 시작해서 결과를 낸다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이건 아, 주께서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내 실천하려고 내가 무슨 말이든지 무슨 분부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려고 와서 듣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안 열리죠 그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그 마음이 더 열려서 그그 그 깨닫게 되고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웃음>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지력과 총명으로 그건 그렇다 하고 이해하는 두뇌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 작용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깨닫지 못한다 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듣는다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에 들리니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고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수긍 아, 진짜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수긍을 해야죠. 누군지 예배당에 나오면 마음을 모으고 주의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모으고 주의한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께서 들을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이 요구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인격적인 생활태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깨달았다는 하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했다, 들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목표가 있는 거죠. 깨달았다는 것은 지적으로 이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열어주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목적을 향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자기각성이 생기고 그대로 인격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얘기 또 들었네 또저 목사가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소리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다시, 자기가 다시 써야 될 거예요. 자본에 나오는 반복되는 말들 다 빼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같은 말또 써놓고 또 써놓고 했나? 이랬나. 다 빼버려. 그럴, 그럴,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 얼마든. <웃음> 움직여야 되는 인격이.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없, 없으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공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전히 인간의 우둔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에 그대로 젖어서 유사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돌밭에 설명을 또 조금 더 하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마태봉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또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받는 건 좋지만 그것이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열매는 커녕 나중에 그 남아있는 식견과 지식이라도 점점 퇴색해서 오래전에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다 하는 식으로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연마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취하고 별로 긴급하지 않은 것은 점점 뒤로 미루어 둘때 발생하는 그런 기억의 혼미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뭐법 공부하는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딱 취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그게 어느 특정한 것만 기억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반드시 성신님의 큰 역사로 그를 다 뒤집어서 은혜의 결과를 맺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씀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막 들어와서 나를 회집어 갖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나를 변화시키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깨닫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리도를 향한 향기로서 발전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경계의 조건을 더 가해주는 능력을 발휘해서 사망의 향기를 더욱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망의 향기라고 해서 이상한 사망의 냄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에게는 큰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정죄의 조건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죠. 아그 옛날에 들었었다. 피, 핑계할 수 없다. 또그 옛날에 다 공부했는데 왜 모른 척하냐.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지만 깨달음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깨닫지 못했다는 완패하고 정욕적이고 불리한 증거가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오히려 두려운 정죄의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문하셔서 그 앞에서 직구하게 될때 아니라 오늘날에라도 그런 신문이 있고 그런 경책이 있고 경책조차 없을 때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나 심판이 갑자기 내릴 충분한 이유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기회를 줬는데 회개지 않으면 데려가시는 거죠. <웃음> 기회를 악용하면 언제 또 다음에 들으면 그때 좀 움직여 보지 뭐. 그러면 지금 오늘 날이라고 하는 동안에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안 변. <웃음> 기브리사에서 뭐 오늘날 오늘날 뭐 다윗 때또 출애굽 때 사실들을 기억해서 오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거든요. 그냥 주님 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래 전의 일이라도 오늘 주님은 항상 현재이시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언어를 고치고 말, 생각을 고치고 언어를 고치고 자기 중심적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지체들이 바로 소개하는 그런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런 시간도 쓰고, 그런 물질도 쓰고, 그런 지식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판의 증거만 자꾸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그 성경이 사역 자체와, 성경의 사역 자체와 그것을 쓰셔서 성신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이 반드시 함께 오는 것은 아니라 하는 점. 성신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임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문학 작품이나 훌륭한 고전 작품을 읽었을 때 얻는 여러 가지 인상과 감격과 교훈들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철학하는 사람들 또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일부러 공부해요. 불신자들인데 성경의 사상을 알고 그걸 어, 그, 그, 뛰어나니까 그 사상을 자기 작품에 녹여내려고 해요. 근데 그하나님 나라 열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에이, 그, 이제 그런 식의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이런 위대한 영향이나 위대한 서적으로서의 능력의 발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식견이나 자격 혹은 그의 기호나 소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나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배우면, 구속사를 배우면 알아요. 근데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하지 않는 거죠. 아, 참,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네. 다 이렇게, 다 계획이 있으시게 다 완성하셨네. 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그게 내 삶의 양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양식이 되지 않?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정보를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더해주는 임무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가 임무로 딱 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무서워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임무는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했으면 주님 앞에 가서 부복을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열매를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죠. 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정도로 알고 아,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지옥 안 가려면 두려우이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정도가 되면 그 불신자도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저기 그, 그런 이해가 되는 거죠. <웃음> 하나님을 죄에 대한 심판자로 알고, 버력을, 낼, 하늘에서 뭐, 벌을 내리시는, 죄, 죄인들을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알아서, 감히 무서워서 죄를 지으려라도, 벌을, 발을 멈칫하게 되는 임무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도의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 가르쳐줘서 그리도적인 종교의 심모성과 사상의 우수한 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도덕적인 교훈이나 죄에 대한 제어를 하는 정도의 수양서적이나 마음을 평정케 하기 위한 종교 경전의 입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계관도 심어주고 인간관도 심어주고 인생관도 심어주는 그런 근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한다 이야 하나님이 참 뛰어난 분이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네 그런 역할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신학의 원천이 되어서 신학적인 여러 사상 하나님에 대해서, 성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람에게 미칠 때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은혜의 사역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마귀나 천사나 저세상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깊이 있게 알려진 모든 도리를 포함한 근원의 그 책으로서 성경은 심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임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꿰들고 있어도 그게 그 성경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이지, 수단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단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도 수단이고 인생관, 역사관, 뭐 우주관을 알아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오묘한 그런 그 지혜, 능력, 이런 사상, 덕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지금 수단이 그럼 뭐 그럼 어떻게 할 그거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고 인생에 대해서 알아서 어떻게 하고 기독교라는 사상을 배워서 어떻게 할 건데 열매를 맺어요. 그 이제 신자로서 그 그런 걸 배우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배워야죠 배워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배워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신자가 성경 학습을 하는 것고 똑같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배우면 그 정도는 다 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자들도 자기 이름을 걸어서 뭐 몰트만의 신학이니, 파르트의 신학이니 그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정통신학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몰트만파르트 뭐, 판렌베르크,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뭐, 불투만이나 뭐, 이, 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그런데, 굉장한 종교성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걸어서 신학을 다 정리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근데. 결국은 불신자예요. 지난 지 지난 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개혁 신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어도 그게 끝 끝이면 그 끝이에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차라리 여기 그그런 모르고 잘 몰라도 여기 옆에 이 진짜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고 에? 몰라도 여기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고 그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그책망이 그런 1장 2장에 나온 유대인의 죄를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죄는 뭐 말할 것도 유대인의 죄 선생 노릇하고 다 아는 척하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할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내신 은혜, 즉 구속으로 우리를 새로운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후사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변증해 나가는 생활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성경이 하나 성신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는 일이 없이 사상과 신학의 원천으로만 사용된다면 그 사람을 사상가와 신학자로 만들어 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으로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행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혁 신학을 해도 자기 부인을 안 하면 가짜예요. 아주 원문을 다 꿰고 있어도 가짜일 수 있어요. 그게 뭐 차라리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웃음> 열매로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많이 줬는데 더 악한 모습이 있으면 더 심판하시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성경은 뭐 성경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으로 역할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신자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중요한 선물은 이런 사상적인 가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신자에게 사역하고 작용하려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경에 있는 깊은 도리와 사 오묘한 도리들 깊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있어야 할또 하나의 큰 요소가 그 속에서 충분히 자라고 결실해서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학습한 것에 불과합니다. 열매로 맺지 않으면 그냥 배우고 기억하고 있는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성신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성신께서 뭐 괜히 깨달음을 주시겠어요? 교회가 새 사람으로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 개인 개인적으로 뭐 깨달음을 주시는 일이 없어요. 개인의 인생 그 구복 즉 <웃음> 무사 아면 뭐, 뭐, 구복강령과 관련해가지고, 개인이 성신으로 개인에게 사역하시는 일이 없다. 공동체, 메시아적 공동체의 행보와 관련해가지고, 성신께서 감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께서 감화하시면, 내가 힘들더라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웃음> 성신께서 도구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본래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서 그로 인하여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성신님의 그신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듯이 나타나는데 성경 본래의 임무와 구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신이 함께 사역을 한다고 할때 그런 거예요. 성신이 특별하게 단독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다고 했죠. 성인 신자가 아닌 경우는 그래요. 정신 지체자나, 뭐,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 노, 노인들. 그뭐 성신께서 단독적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인 신자들의 경우는 말씀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디 뭐 사안이 나와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산식하고, 그걸 하, 하루,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실천하고 살려고 해야지. 이사에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힌은 어찌 민고이사에서 종교적으로 뭐 엄청난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보여 보이러 오잖아요. 마당만 밥만 마당만 수천의 강 같은 뭐그그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뭐 아주 신물나도록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안 드려. 가난한 자 고아들 돌아보지도 않고. <웃음> 가난한 사람들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욕심을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는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깨달음이라는 걸잘 생각해야 돼. 아, 뭘잘 아, 이해했다 그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은 인격적인 열매, 관계적인 열매. 여기 그, 그 구체적으로 말안 하지만 그그저저이 행간에 다 들어 있는 거고 그랜 뉘앙스가 다 거기 대전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새 사랑, 메시아적 창조하신자의 형상,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 충만한 상태 기도하겠습니다